<웃음> 안녕하세요. 미추어폰 운영 위원들 오늘. 안녕하세요. 저기 우리도 예쁜 아, 모델을 준비했어요. 다 장화 신어 말고 나온 거 아니에요? <웃음> 어 햇빛이 강해서. 말이에요. 또 위에 입을게요. <웃음> 아까 안 탄다네요. <웃음> 네, 달것 같아요 오늘. 잘안탄다면서요잘안 <웃음> 타요. 잘은 안. 오늘, 오늘 <웃음> 이런 거 해봤어요? 아니요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. 또밭에 오셨으면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게 네. 잡초 풀 뽑기. 뭐예요? 농업 네트워크에서 지향하는 바가 응. 유비농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응. 지금 저기보면 저쪽에 가다 보면 이따가 소개해드릴 텐데 해비장이라고 있어요 인천 승마장에서 가지고 말똥이 있거든요 아 <웃음> 말똥? 네 말. 도시농부 학교에 오신가요? 네 와우. 축하드리고요. 자, 이 부평에는 이렇게 음. 도시농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음. 이 잡초풀들을 살살살살 밑에 어. 뿌리까지 이 뽑힌 이 친구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어. 네, 저희 태빈항으로 갈 거예요. 아. 네. 아니 이날 더운 날 네. 쉽지 않죠? 쉽지 네. 않은데 네, 할만해요. 생각보 너무 서울한데요. 좀더 고난이도를 <웃음> 고난이도를 높여야 되나요 본인, 본인이, 본인이 본인.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... 네, 그다음에 저쪽으로 갑시다 패션 으윽 왜? 또 있다고 더워서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땀 흘리시면서, 그죠? 지금 뭘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, 그래요? 갈까요? 갈까요? 네, 네, 네쉽지 <웃음> 네. 어, 않죠? 오, 네. <웃음> 네,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농기계도 놓고 네, 농기계도 먼저 농부된기분이네요 농구 당농부됐어요 <웃음> 우리 저까지 자야 되는데 괜찮아요? <웃음> 네, <다야> 되는데 괜찮아요? <웃음> 네, 저 괜찮아요 <웃음> 네. 어디까지요? <웃음> 아... 여기 지금 테리장이라고 써있잖아요? 네네 마리의 트림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같아요 저도 굳어집다 아, 니요 저도 굳어집다왜 여기에다...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? 네, 토마토. 먹는 건데 이게 못 먹는 토마토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음, 말떨 못... <웃음> 어, 냄새 어, 냄새 안 나는데? 냄새 안 나죠? 네. 그죠 냄새 안 나죠? 한번 맡아볼게요 <웃음> <웃음> 아유 <아이>, 하기가 많아 맡아볼까요? <웃음> <웃음> 네 맡아볼까요? <웃음> 네, 네 볼까요? 어? 진짜 안 나요 아니, 진짜요? 어, 나를 믿어봐요 <웃음> 동물 맡아볼게요 <맡아보면 웃음> 아니 똥물말 <동물> 아니야 <웃음> 어때요? 아, 어? 아, 그렇죠? 아, 안 나요. 안 나죠? 네. 이거 무슨, 무슨 얘기가? 그냥, 그죠? 그냥 풀? 그냥 풀, 맞아요. 네. 그죠? 나무? 네. 네. 나무? 음. 근데 일반 나무 막 썩었 섞을 음. 때막 났던 고약한 냄새도 아니고 음. 이건 충분히 부식이 됐기 음. 때문에 네, 네, 네. 그냥 흑 냄새? 그죠? 진짜 이 냄새 안 나죠? 네. <웃음> 안 나요, <와요>, 진짜로. 희 <웃음> 혜진님이 아무래도 아...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맡아보라 할까요맞아보시래요맞아보실래요맞아보세요시 이거를 다 부식된 거를 한번 이렇게 오. 위아래를 뒤집어 줘야 돼요. 네. 장안쓰어도 되겠어요? 아래에? 괜찮아요? 괜찮아요. 괜찮... 이게 말똥이라고 믿어져요안 믿어요. <웃음> <웃음> 어. 음, 이거 오랜만에 몸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. 며칠 <웃음> <웃음> 어, 뭐, 뭐, 아, 네, 피디님하고 연 끊어요. <웃음> 지, 저도 아, 네.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시친을 어떻게 아, 해야 되나요? 아, 마리엘이 직접 해보고 싶어요? 네, 한번 아, 해보고 싶어요. 아, 네. 뭔가가 네, 생겼어요. 네. 네. 이 콧밭은 내년 2월에 음. 인터넷으로 부평 부착에서 공고가 떠요. 네. 네. 3월부터 경작을 시작할 수 있는 아. 거고요. 지금은 이 밭에 주인들이 다 있으시고 지금 마리엘이 뭘심어 보고 싶어도 심어볼 네. 수가 없네요. 네. 어, 저, 잠시만요, 선생님, <웃음> 이리 오세요. 어. 지금 저희 저희 이 밭에 경작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거든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모종. 안녕하세요. 마리엘이 모종 신고만 보고 싶어 하는데 혹시 모종 구할 수 있을까요? 어, 제 차에 네. 지금 제가 신고 온게 있는데 네. 네, 제가 갖다 드려볼까요? 한번 네, 해보실까요? 마리엘 신고 볼까요? 네, 네, 좋아요. 사실 모종이 뭔지 아, 잘 몰라요. 뭔지 몰라요, 모종? 모르시잖아요, 피디님도. 모종, 모종. 그죠? 네. 모종. 그죠? 모종식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이 뿌리가 잘활착이될수 있도록 네. 물을 먼저 넣어줘야 돼요 네. 한번 물을 넣어볼까요?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얼마나 많이? 네 많이 주면 좋아요 아하. 여기 하나 더 해보세요 우리 오늘 배추 모종식기 완성했습니다 네 완성하셨어요 <웃음> <웃음> 어떠세요? 어, 잘한것 같아요. 잘한것 같아요. <웃음>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? 어. 아, 아니,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뭔가 더위를 잘안 타는 편인 것 같아요. <웃음> 더워서요. 밤, 밤, 보세요. 땀안 흘리죠? 얼굴이 덥지만. 땀 많이 흘리는데? 그래요? 힘들어 <웃음> 보이는데? 안 힘들어요. 가시죠. 가요. 한국에 온지얼마 됐는데, 한국말 이 이, 한국에 온지 거의 2년? 어머. 이렇게, 아, 이렇게... 아, 빨리 보내드립시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